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상용직 및 일용직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를 한번 살펴보면 1항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임금 두번째 소정근로시간, 세번째 휴일, 네번째 연차유급휴가, 다섯번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그리고 이항을 살펴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방법 및 제2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노동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드시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을 살펴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은 건설 로무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